전화와 글쎄. 음. 응. 네? 괜찮아 이런 이런저런 얘기할 때 괜찮아. 와 비가 와서 그런지 되게 더 느낌 있는 것 같아. 먹을래? 모르겠어, 해산물을 먹을지. 너무 비타더라. 그래, 해산물, 그리고 생각이 별로 없어. 비 오는 날에 해산물이 안 땡겨나. 그래, 이거 뭔데? 싸움 아, 쿠키. 아, 아. 아, 아나 생각 없어. 가면은 그퀸스 헤드라고 있잖아. 응. 그게 클레오파트라 머리를 형성한 거라고 들었거든? 클레버가 누가 그. 내가 블로그나 뭐 이런 데볼때 클레오파트라 머리를 아, 머데 그래? 아 나무 이쁘다 마스크 내리고 싶어 살짝 코만 살짝 내려야 되겠다 와 저기 바다가 음. 보일진 모르겠지만 파도가 엄청나네 파도가 성남파도같아 막 하얀게 막 엄청 생겨 바다인데 바다 냄새가 많이 안 난다. 카메라에 물, 떨어지... 많이 카메라에 물 떨어졌어. 카메라에 물 떨어졌어. 닦아 줘. 괜찮아. 이 정도면. 뭐 내가 여기 휴지 좀 꺼내서 닦아 줄래? 여기 뒤... 내옷을 닦아 줘. 내내 앞쪽에 앞쪽에 휴지 있어. 맨앞에 자크에. 톡 찍어줘 왜? 음! 됐어? 됐어? 응. 음 거저냄새야 뭐야? 어, 특이한 냄새가 나네. <웃음> 와, 나무 뿌리 봐봐, 희자. 나 이런 거 많이 봤어. <웃음> <웃음> 그러게. 슈퍼레스까? 아니. 여기 옆에는 공사하고 있고 왼쪽에는 애들 캐릭터다 이거 하나씩 짜잔 파도가 꽤나 무섭네요 어? 그러게 저거 돌고래 형상인가 보다 고래 저 위에 올라가 볼래? 응. 이거 반대쪽 해변도 잘 보일 것 같은데. 저기, 어, 클럽, 저 퀸스 해도 보인다. 이게 촛대바이 이제 앞으로 간다 파도가 무서워. 어? 새끼. 뭐 얘기하는지 알아. 조심히 와. 어, 빨리 가야 돼.